이제 사무자동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감점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합격발표가 되고 나면 합격에 대한 합격 댓글도 많이 달리지만 실격에 대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아무래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격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군가가 봐주지를 않아서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이 실격되는지 모르고 그대로 준비했다가 실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험에서 실격하게 되면 다시 3개월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시 접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험 전에 가채점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시험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